여기도 에빌 반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오야 이거 뭐야 야 플로피 팬츠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반반행 유치원 챕터 3 공식 트레일러가 나온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많은 챕터 3 영상들이 나왔는데요 악마 반반부터 시작해서 우루루의 비밀까지 바로 한번 보러 갈까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버격이님 영상부터 보러 가겠습니다 렛츠기리자 버격이님 영상 시작합니다 자 한번 방문할 때마다 하나의 하트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떤 방으로 빠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바로 페어리 우루루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하트를 얻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피해서 오라고 하죠. 자 게임 시작합니다. 야 저기 성 앞에 우루루가 있네요. 자 구름다리 같은 거를 점프해서 방방처럼 점프를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요. 야 방방 안 탄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어렸을 적에 많이 탔었는데 자, 샌드백들을 슉슉 피하고 순조롭게 피하는 주인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큐브들을 잘 피해서 제한시간에 내 빠르게 점프를 해야 죠 자, 쉽게 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그런데 이런 게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도. 자, 진짜 구름다리가 나왔습니다. 자, 점프! 오케이. 또 점프. 호잇! 오케이. 다시 아, 한번 자 잘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저기 앞에 요정 우르르가 있네요 야자 도착했습니다 야 우르르 면상이 정말 끔찍하군요 오 이번엔 밀어버리지 않고 이 하트를 갖고 가라네요 우하 앞발차기로 날아가네 주인공 야 그래도 하트는 줍니다 착하게 오 뒤에서 쫓아오고 있어 아니 너가 하트를 줘놓고 쫓아오면 어떡해야 뭐야 뭐야 뭐야 오 진짜 무섭게 생겼습니다 자카트를 누르니까 오 뭐야 결국에 얘네들 다 몬스터네 뭐 아군 적군 필요없이 코치피클즈 빼고 다 적군인데요 그냥 야 무섭다 결국에 저희를 사지로 네몬 저 플러피 팬츠가 이제 코치 피클즈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 하트를 꺼내줘야죠. 나 들어갈 수 있어. 자격이 된다고. 오케이. 하트를 보여주니 들어가게 해주는 남납니다. 오! 오! 배가 하트 모양이었어요. <웃음> 이런 의도를. 야 와하하. <웃음> 태가 아주 귀여운 닥터 플러피 팬츠. 자, 이제 코치피클즈를 도와주러 쓰러진 코치피클즈한테 다가갑니다 뒤뚱뒤뚱 들어가는데 오! 과연? 어떻게 치료를 해준다는 거지? 자. <웃음> 야, 뭐야? 꼴을 <코를> 잡고 도와준다고? <웃음> 아, 아, 이게 뭐야? 아, 영상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웃음> 아, 결국에 도와주는 게 이렇게 코 잡고 끌고 가는 거였어요. <웃음> 자세 번째 영상은 MS 툰즈님의 영상인데요. 우와 여기도 에빌 반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와 우야이 뭐야? 야 플로피 팬츠가 야 악마 반반도 엄청 셉니다. 우와 야, 진짜 하나의 악마가 됐는데요. 자 플로피 팬츠가 도와줍니다. 야, 이분의 영상이, 그, 결투신이 엄청나게 대단해요. 오! 아! 우와! 약간 악마의 기운을 빼는 것 같아요. 야, 뭐, 하나의 약간 액션 만화를 보는 것 같아. 야, 너무 잘 만들었다. 그냥 게임이 아니라 그냥 영화인데요? 오! 저 악마의 기운이 플로피팬츠한테도 갔습니다. 헉! 어떻게저 도망쳐야 합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는데? <웃음> 저큰 큐브를 그냥 장난감처럼 던져버리는 플러피 팬츠 우와 조명 색까지 바뀌면서 악마 플러피 팬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남남의 색깔을 맞추라는 것 같은데 어남남 아닌가? 그쵸 오른쪽 파란색이죠 야, 열렸다 아 이런식으로 키즈를 풀어가는거구나 이거 너무 무서운데? 근데 약간 토이스토리 같지 않아요? 모든게 다 커졌는데 이거? 오오! <웃음> 정키까지 있고 자 도망칩니다 야 근데 재밌다 야, 이건 왜 이렇게 잘 만들어? 오 오케이 자잘 도망가는 주인공 와 다리 사이로 또 도망을 갑니다오넘어진다 우와 <웃음> 너무 잘 만들었다 자또문 그 사이로 도망을 가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플로피 팬츠 아군인데, 악마의 기운이 들어갔어. 오. 오. 오! 오! 올라왔어. <웃음> 야, 미쳤다. 잘 올려줬고, 오! 이 전등 위로 올라와버렸어, 주인공이. 야, 너무 재밌다. 오! 어, 고성구튼 오,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어, 뭐야. 오, 주인공 안 다치는데? 자, 바로 타고 도망갑시다. 이야 오 미쳤다 잘 도망가고 있는 주인공 어 여기서 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오케이 <웃음> 어 똑똑한데 오 뭐야 장마의 기운이 나왔습니다 오우 반반까지? 야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와 이번 영상 진짜 역대급이다 모든게 다 등장했어요 자 다음 영상은 레지플레이타임님의 영상인데요 자, 이번 영상 굉장히 재밌다고 합니다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어떤 새로운 공간에 있는 주인공 여기 뭐하는 곳이지? 아~~ 여기 도형으로 이렇게 끼어 맞추면 문이 열리는 형식인 것 같아요 동그라미 얻었고 직육면제를 얻었습니다 동그라미 넣고 네모 넣고 세모 넣으면 문이 열리네요 카드키가 있겠죠 아마? 역시 자, 반반의 유치원 미션 깨는 과정이 똑같죠? 자, 어떤 통로를 통해서 미끄럼틀처럼 내려갑니다. 야, 이것도 옛날에 많이 탔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미끄럼틀 한번 타보셨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카드키를 누르고 오! 헤어리 우루루가 점프하면서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네요. 자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페어리 우르르의 방이 있습니다 오! 저거! 오 여기 공식 트레일러에 나온 그 게임 아니에요? 탑사키로? 야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니자 큐브들을 몇개 얻습니다 오 신기하다 이 게임이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자 큐브들을 색깔별로 얻고 아저 우루루를 피해서 계속 얻어야 되나 보네요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큐브들을 다시 더 얻고 오 내려가야죠 여기까지 못 쫓아오네 자아저 색깔대로 이렇게 탑을 색깔별로 대 쌓는 게임인가 봅니다 아하 야 근데 이걸 벌써 구현해내다니 너무 대단한데요 자 그리고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야, 근데 너무 게임이 쉽다 자, 잘 쌓는 주인공 녹색, 파란색, 노, 노란색 그리고 분홍색, 초록색, 빨간색을 쌓으면 게임이 끝이 나네요 자, 다 했습니다 바뀌는 게 있나? 그냥 문이 열리는 건가요? 일단은 아직까지 모르겠... 어 아, 이렇게 카드키를 놓고 가네 자, 이 카드키로 저쪽 문을 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을 여는 주인공. 아,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나네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 들고 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